오늘 저희에게 예법택견에 대해서 알려주실 황인모 선생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사단부민결련택견협회 지도자이면서 네, 대학로에서 예법택견을 지도하고 있는 황인모라고 합니다. 턱 턱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기술이에요이니다이데이기술이 어? 어, <웃음> 네. 기술이 좋은 게이제 제가 이 깁니다. 요깁니이 내가 배우다 보니까 하반신 공격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음. 일부러 안 보여주신 것 같아 하반신 음. 공격하는 것 같아서 실전 때는 아마 하반신 위주로 뭔가 공격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, 검도 3배단이라 그래서 일단 검은 들면 거리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했던 택경 거리하고는 음. 완전히 달라서 네, 그거를 한 번도 연습을 해본 적이 없죠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죠 우리 시작. Yeah! <웃음> you mm -hmm. Gay pistol h o o r 어? 어깨도 어? 좀여기까지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아, 네, 네. 네. 아, 나도 벗겨졌어 네탈쇠아 쓰면... 아. 아.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, 공도의 머리치기 처음 말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처음에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, 사장머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아 거리가 음.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는 그 거리를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아까 대련할 때, 했잖아요. 본대련할 때 예. 쓰셨던 기술 설명 혹시 한 번만 아 아까 그 머리치기나 어. 허리치기 들어올 때 제가 중심을 낮춰가지고 상대방 다리를 잡아서 채는 마구제비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었습니다. 아 마구제비 이게 예. 레슬링의 테이프? 예예 예, 네. 맞습니다. 레슬링 막... 테클이랑 비슷한 기술입니다. 칼을 잡고 발로 차시던데 네. 어떤 전략이었나요? 일단 칼을 참으로써 그 상대방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아까 칼을 찼습니다. 검을 발로 찬 이유는 상대방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노리고 공격 들어가기 위해서 잡고 있었습니다. 효과가 있었나요? 예 어느 정도는 계속 상대방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데는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본인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그 상대방이 공격 들어오면은 제 바깥쪽 팔쪽으로 막으면서 상대방 복부를 치는 제갈럭키라는 기술이랑 상대방을 넉넉뜨리는 그마구잽이라는 기술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네, 검도랑 대련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떻게 짧게? 앞으로는 검든 사람, 무기 든 사람이랑은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